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첫 오늘 마실 음료수는 환타 오렌지 맛과 파인애플 맛인데요 오늘의 요청사항은 물고기TV님께서 요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환타의 유래는 얼마 전가아 만든 배와 판타를 섞어 마셨을 때 설명했으니 바로 수딱 원샷을 보겠습니다. 차! <놀람> <놀람>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5점이에요.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짜릿한 탄산의 느낌이었습니다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 첫!